야, 이거 내 침대거든? 절리안 가? 라고 이거 내가 자 어... 거라고! 땅바닥에서 자라고! 자라고. 넌내 옆에 바닥에서 음... 자! 애들이 무슨 일이지? 어 얘들아! 오밤중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? 아니! 바닥에서 자라고! 이 개미같이 생겼으면 바닥에 있으라고! 나는 여기 냉장고 안에 <웃음> 들어가서 자라고! 음식처럼 생겼으면 음식처럼 되라고! 무슨 소리야 그게? 애들아 개미 같이 생어 어쨌든 침대는 내 거야. 애들아 침대가 하나라도 불편하지? 리아야, 아. 리아가 네가 양보하자. 제가 왜요? 아 그러면 내가 침대 하나를 놔줄게. 자 여기서 자. 음. 어때? 좀 마음에 드니? 나와 너랑 잘 어울리는 잠이 생겼. 음. 이거 누가 어떻게 자? 이거 폐침대 아, 잘 만져네 넌 평생 거기서 자난이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자고 음. 있다 알겠니? 아무래도 안되겠다 방이 하나라서 불편한 것 같은데 리아야 네방 하나 만들어줄게 내려와 야호. 음 어디가 좋을까? 리아만 자기 방 생기고 리아만 자기 방 생겨 자 리아야 여기가 네 방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? 야호. 침대가 생겼어요 <웃음> 음. 어쨌든 얘들아 어, 집이 조금 음, 옛날 집인 것 같긴 해 그치? 아빠 어떤 집이 이렇게 벽지가 이렇고 이렇고 <웃음> 이렇고, 이렇고 이게 바로 어? 예술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5 0 0년전부터 유명, 유명했던 그 한지라고 한지 한지로 붙인 저 거야 저 같으면은 하이트 색상의 포인트 컬러만 살려서 아주 이쁜 모던하고 귀여운 집을 지었을 거라고요 뭐라고? 우와, 벽에 갈매기가 날아다녀 음 그러니까 미호는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거구나 핑크색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핑크색이나 노란색이요 음, 어, 미아는? 저는 갈색 좋아하는데요 무슨 음. 핑크색이야 색상 취향 진짜 할머니네 그래난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핑크색이 더 좋거든 아니야 노란색이 더 좋아 하지만 집은 핑크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쩌면 블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집보단 좋을 것 같아 너 래퍼니? 어쨌든 아빠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 이사 가자 아빠 돈 많거든 좋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번에 어디로 갈 거냐면 그래 아파트가 좋겠다 그치? 자 아파트 들어가서 우리 그러면은 오늘도 건축 대결을 하는거지 자 그러면 나는 파란색으로만 인테리어한 아빠 방을 지을게 그럼 미오는 핑크색으로만 오직 핑크색으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해 그리고 리아는 베이직, 베이지색으로 인테리어 하도록 해 다른 색깔은 절대 안된다 너 알겠지? 너자 누가 더잘 네. 지었는지 내기하는거야 자 지으러 가자고! 이겨자 여러분들! 저희가 이 집에 자 방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아빠가 지은 인테리어 방을 만나볼 준비가 되었니? 음.. 조금 기대될지도 오직 블루로만 인테리어 했다고 따라와 물론 좋아 흐름에 몸을 맡겨 자 어? 앞에는 패 펫이 좀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야 가지고 놀수 있고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자 보다시피 모든 게 파란색이라고 파랑파랑파랑 파랑, 파랑. 파랑하지? 자 그리고 여기는 선반을 만들었어 TV도 끄, 끄고 켤수 있고 자 여기는 그리고 화장대야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 아니겠니? 여기서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는 컴퓨터 하는 공간 어, 아, 엄청 이쁘지? 그리고 자는 곳이 응 음, 자는 곳이 대박이야 자는 곳이 이렇게 토끼 침대에서 별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인거지 자,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TV도 볼수 있고요. 와우. 와우. 어, 이 방에 TV만 세 개야. 음. 하나, 둘, 저기 선반에도 세 개. 음. TV를 많이 봐야지. 그리고 침대에도 치... 어, 맞다. TV 있었지? 맞아, 맞아. 누워서 뒹굴거지겠다. 음, 아니 아니. 요즘에는 스마트한 시대라서 TV 없이 못 살지. 자, 어때? 모든 게 파란색인 내 방.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지 음. 아빠답게 뭔가 짙은 파란색이에요 색깔도 음 그치? 아, 이게 바로 아빠 방이란다 내가 지었지 후 구독 자 그리고 리아 방을 한번 들어가볼까요? 따라라라따 오 뭐야? 러러러오 뭐야? 오? 오 뭐야? 여기서 편하게 쉴수 있는 건가? 여기 침대? 맞아요 침대는 또 완전 리아랑 똑같은 색깔이네 이건? 완전 똑같은데? 맞아요. 리아 색깔이? 이러고 쉬면 안 보인다구요 이야 깜깜하네 오 그러네? 리아 어딨어? 리아! 아, 리아를 못 찾겠는데 어딨지 리아가? 뒤통수, 뒤통수 팍아 리아야 어디 있는 거야? 뒤통수 팍저여기있어요 <웃음> 어 그래 음, 우와, 찾았다 완전 좋다 방이 너무 이쁘다 마치 뭔가 서부에 온 느낌이야 방에 선풍기도 돌아가요 선풍기? 역시 더울 때는 선풍기지 선풍기 이거 환풍군데? 어? 환풍기 <웃음> 아닌가? 어? 좋아요 자 이번에는 미호 방을 가보겠습니다. 미호는 방은 좀 좁으니까 조심히 구경하세요.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. 나 이겠습니다. 나 이겠습니다. 조금 조금. 자 미호 방은 어떤? 어떠... 오 뭐야? 어? 오요 이거 완전 여자 방이다. 여자 아이 방이야. 우와. <웃음> 꼼꼼해야지, 제 꼼꼼이. 야, 여기서 오. 편하게 쉴 수도 오. 있고. 여기 팥빙수가 있어요. 팥빙수 이거 개밥이야. 대체 아. 또 <웃음> 내가 쉬는 공간이에요, 이렇게. 오. 오, 리아도 누워봐. 여기 토끼 침대. 야. 예. 어, 귀여운데. 여기 앉을 아, 수도 야. 있고요. 와, 이렇게 다 같이 쉴수 있어. <웃음> 와, 근데 진짜 예지웠잖아. 위에 하트도 있고 와 전등도 뭔가 굉장히 이뻐요 인트로 잘했는데요 우와. 자 위에 수납공간도 있고 위에 침대가 오! 완전 이게 아늑한데? 맞지? 응 음, 원룸을 지은 것 같아 야 진짜 잘지었다 이거 우와 평범한 소파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 그러네 이거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 애기같은건가? 음 맞아요 우와. 하트 자를 합쳤어요 음 여기는 화장하는 겸 컴퓨터 컴퓨터 하는 곳 이야 짱인데? 그리고 안쪽에는 부엌인가봐요? 오 조그만한 나만의 미니 부엌이에요 이야 뭐야 아래에 카페트 이쁘고 오 여기도 팥이 있어요 팥빙수에요팥빙수네 와 전자레인지가 돌아간다 여기 어 도넛도 구울 수 있어? 한번 구워보자 저... 오! 구워줘 음... 와 진짜 구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우와 음. 한번 먹어볼까? 구워졌나? 어 구워졌어 오, 대박 사건 저기 환풍구도 돌아가요 환풍구도 돌아가고 와 진짜 잘 지웠다 이게 매 미호방도 봤고요, 제방도 봤고, 자 리아방도 보았습니다, 여러분들 제일 잘 지은 어 방이 어딘지 댓글에 써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음, 꼴등은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아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저 그런 말한 적 없어요. 어, 네 공정하게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요.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. 안녕.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삐. 안녕